셜로 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.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.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. 아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3년 정도가 되어가면서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참으로 기쁜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어, 만족스러운 순간들,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반에서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기도 많이 보냈던 그런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 3년 정도, 만 3년이 꽉 채워지는 이런 시간 동안, 어,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. 작년부터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2021년부터.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한몇 차례 이제 유튜브를 그만두어야겠다. 라고. 스스로 좀 생각을 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를 어,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다려 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참별 볼일 없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지금까지 이렇또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우선은 지금까지 정말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. 어, 정말 부족함이 많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재능력이 부족하고 참 그렇게 대단하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항상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영상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... 제가 유튜브를 요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을 구하고자 염치 없이 이렇게 <웃음>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제가 현재 유튜브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많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부귀영화 뭐, 누리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에 수익공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적자가 많이 있는 채널이에요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더 지출이 많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로 지금까지는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유튜브를 이끌어오는데 어, 그나마 조금 어려움이 덜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힘에 붙이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해나가는 것이 점점 저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어... <웃음> 제가 이런말을 원래 잘 안하는데 유튜브 멤버십 개설을 했던 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? 어, 유튜브 멤버십을 많이... 이용해 달라고 지시 오늘 영상을 키게 됐어요 사실 여러가지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 비용이나 번역 비용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또 촬영하는데 사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너는어때나 헌터뷰와 같이 이제 좀 기획 컨텐츠들 좀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시간과 그런 여러가지의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찍게 되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쳐진다며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헌의 일상을 사랑해 주시고 헌의 일상이 해나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그런 행보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하니 유튜브의 멤버십을 통하여서 헌의 일상을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헌의 일상 팀이 정말 그러한 금액들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.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저희가 힘쓸 거니까요.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<웃음> 해주시면 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오늘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올 한해도 사실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. 특별히 저는 작년 한 해가 저에게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번 한 해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고 좋은 상황들이 저에게 펼쳐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이번 한해도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상들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뻔해 일상 잊지 마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2022년 이번 한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연결 마셨다면 <웃음> 재밌는 미 없었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